아하 제하철 거꾸로 탔다 아, 하하철 거꾸로 탔어 제하철 거꾸로 타고 겨우 겨우 지지 마저 도착했네 아, 하하철을 거꾸로 타냐 아니, 맨날이래 맨날 빨보수 키고 아, 큰일 봐야 돼큰일 <목소리> 우리는 이제 메뉴 보드가맥개오요자닦고 어제 다 정리를 싹다 깨끗이 해놓고 갔으니 불만 키면 됩니다 이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제 면서으로어 아니 되게 잘 나오고 있어 되게 잘으와 이게 으으로 아, 네. 가고 가 <웃음> 최고 진짜 오늘 새로 왔는데, 오늘 첫 출근이긴 하지만 와플을 참... 어... 뭐라고 해줄 말은 없지만, 정말 거시기하게 못 만들어서 한번... 어뭐 지금 현재 한 다섯 번... 다섯 번 했나? 다섯 번 했지... 어 다, 대 여섯 번을 걷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해할 순 없지만 이해를 해야겠죠. 아, 느낌이 좋아요. 아, 느낌이 <웃음> 좋아요. 기대가 너가 성공을 해야 가게가 돌아가, 성공을 못 해도 되는데... 언제까지 재밌게 일해야지 그지 얼굴 붉히면서 우리가 싸우면 안 되잖아 너무 또 고개 숙이고 있지 안돼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 자 열어봅시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초코 까이딴자이가 들어왔습니다 초코 까이딴자이 만들어 볼게요 까이딴자이만 4 0장 들어왔어요 아침에 10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오후 3시 반이니까 와플만 60장 와플만 그렇죠 뭐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현재 <웃음> 6시 37분입니다 오늘 내려가시면 돼요 네쭉 가시면 돼요 내려가시면 돼요 저희 가게 위치가 보시면 지, 지하철 출구가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들어오시는 분 지하철로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거쳐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안내원이 야 안내원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지하철 출구가 어디 있는지 지하철 입구가 어디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여기는 거의 인포메이션입니다. 와플을 팔든지 안내를 하든지 정신이 없어. 이 가게가 다 좋은데 제 우측에 보면 ATM 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요 옆에 앉아가지고 8시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환청이 들려 귀에서 카드를 넣어 달라고 그러고 시각장애인이시면 이어폰꽂이에 꽂고 안내음성에 따라 거래를 하십시오 아, 금요일 저녁 8시 이제 역사는좀 한가합니다 드디어 저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아그 바글바글 하던 역사는이렇게 한가해졌어 하, 이렇게 한가해져야 화장실도 좀 가죠? 화장실 가려는데손님 왔어 봐봐 또 왔어 아 이제 화장실 갈수 있어 화장실 가야겠어 <웃음> 화장실을 가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돼 있나? 없어 그 걸어가는 한 100m 가면서도 한세번을 돌아봐 이렇게. 화장실 가는 길이 그렇게 멉니다 멀어요 아주 그냥 일도 시원하게 볼 수가 없어 <웃음> 살것 같아 아살것 <웃음> 같아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밤 9시입니다 1시간 남았어요 힙을 내볼까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그래도 오늘은 아까 사장님 오셔가지고 저녁은 초밥으로 고급지게 럭셔리하게 먹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이 가게에서 일을 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배 필 시간도 없어요 반강제적으로 금연주의야 얼마나 좋아? 어, 화장실도 못 가지만 담배 필 시간도 없어서 반강제 금연주의다 내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10시 이 농구 매장은 마무리를 쳐도 마감을 해도 불을 꺼도 환한 매장입니다 불을 끄고 마감을 다 했는데 전기를 다 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기운은 뭐지? 환하니까 사람이 불안해 너무 환해 환해서 불안해 아 불안해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오늘 하루 끝입니다